이런 한미라이프 에피소드에는 미시간 호수로 갑니다. 한미라이프. 아, 그랜 해본 마을에 왔지 어, 그랜 해븐이 저기 미시건 호수 파리옆이잖아그렇지 그렇지 그랜 해븐 지역으로 엄청 많이 왔는데 겨울이 처음이잖아 이게 너무 이뻐 엘레스카 옮기고 어, 그러게 오대호를 쉽게 배울 수 있게 집들이라는 단어를 배웁니다 H는요, 히란 호수고 O는 안테리어 호수고 M은 우리가 지금 바로 왔던 미시건 호수인데 이는 Eerie 호수고 S는 Superior 호수입니다 네, 그래서 어, 예, 초등학생들이 홈즈라는 단어를 배웁니다 우리야 똑똑하네 어. 이렇게, 이렇게 아니, 요요 요, 거기 더 안전하나? 어, 오케이 올라, 올라가 나름이 없어서 너무 다행이다그렇다면 훨씬 더 힘들었을 것같다이 사람은 너무 타사람들이 훨씬 더많사람 예, 막이밍이다 하잖아, 그렇지? 타이밍이하이 사람은 너무 타이밍이이프 조심하세요. 너무 이쁘지 않으세요? 너무 이쁘지 않아요. Be careful, there are n 이쪽도 여러분 앞에 그것도 그쪽도 호수예요 거기도 다 얼었어요 오른손 주시라고 응? 예? 올라 아예 됐어요 아, 오케이. 그래 그래 그래 음. 그냥 잘했어요 어야지어야지있잖아아 오케이 저도 안전하게 내렸어요 미라이. 아, 우리 한미라이프에서 위에서 어? 엄청 응? 열심히 찍고 있어요 여러분 yeah. 재미있게 봐주세요 이런 이쁜 이거 보세요 오름이 이쁘지 이 않아요 아. 어? 이다 잠겼어요 사람들이 못 들어가고 Hi folks. Hi. How are Hello. you? Good. Good. t l k s o o o Here, s now, s e d r e t i now, s Here, h i s now, s h o w see. Here, t o i s now, see. Here, this, now, see. Here, this, g o w see. Here, this, now, s t s now, i s g o w t now, s t s now, s i s now, e e h e r i now, see. Here, s o w t s now, see. h e r t h e o w i n d w see. Here, s o i t s n o i s n i s n o t h i n o o w see. i t o w o w There's a step right here. Oh. I think here. Yeah. This I is one of the things left. You can slide or you can never yeah. go here. 오케이, okay. 자, 소감 좀 나눠주시겠어요? 아, 내가 만났어요. 여기 좀어때 엄마? 오우, 어? 너무 아름다워요. 아, 그렇지. 예. 아름답지. 아, 저기 오리봐. 어? 기러기. 기러기 있어? 응. 그러게. 와, 수많은 마리가 있다. 완전 대박이죠? 오케이. Okay. 여기 호수가 얼마나 미시건 호수가 큰지 끝이 아. 보이지도 않고 시카고까지 큰 액이 된다고. 그러니까 맞아 맞아. 이쪽으로 여기 쭉 가시면 이게 서쪽이에요 서쪽 서쪽인데 끝이 안 보이네요. 네? 가시면 일러노일노이지와하고 웨스턴신주가 나옵니다. 한미라이프. <목소리> 엄마 발을 뒤에 그 건물이 뭐야? 등대. 등대야? 응. Uh -huh. 근데 그 흰색 게, 흰색 이게 다 흰색으로 되어 있어. 이게 uh -huh. 뭐야? 파도가 얼음이 돼서. 아, 그렇지. Uh -huh. 그렇지. 여기 이메시긴 호수에 파도가 엄청 크잖아. Uh -huh. 그렇지? Uh -huh. 완전 대박. 아, 이쁘지? 아, 액션. 아, 저기 집 봐. 별장들. And uh, a n action Even when c a u e oficlebay someone already hung in urine so yeah Oops Now mom wants t n 오케이? 내가 마무리할게, kay? Kay? 오, 오케이? 미식인 호수로 갑니다. 말이 되지? 오케이. 아. Okay. 준비 시작! 이런 한미 라이프는? 아니지. <웃음> <웃음> 액션. 이런 한미 에피소드는 오늘은 저희가 고아크몰에 여러분들 위해서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봉님 과금 원리가 완성됐습니다.